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마켓입니다. 아, 이 시간에는 어, 대전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음, 상가 건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 보시는 이 해당 건물입니다. 아, 지하 1층, 어, 지상 어, 6층 건물입니다. 음, 지하 이, 이, 1층은 이제 그, 음, 그, 그 파충류 관련한 정글 패시라는 네, 음, 그 가게가 들어와 있고요, 주차장하고 어, 어, 정글 팻 이렇게 위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1층은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은 음, 어, 금융 관련 어, 사무실로 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층이 노래방입니다. 그 다음에 5층, 4층, 5층이 현재 헬스장으로 어, 운영을 히트니스 헬스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층 같은 경우는 이제 증축을 해서 주택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는 이 매물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대지가 어, 어, 108평 음, 건축 바닥면적이 한 63.3평씩 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매물입니다 어, 매매가 어, 18억 3천만원 어, 비교적 어, 음, 접근하기 용이한 그런 에, 어, 아, 클라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음, 올 입점 어, 상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공실이 없는 상태에서, 어, 만약에 이제 주인 세대를 거주하실 분, 거주하시면서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에, 그런 분들에게 이제 추천하는 매물입니다. 음, 해당 건물의 건물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까요? 예, 건물 내역입니다. 어. 네. 어, 말씀드리신 바와 같이, 이제 18억 3천만 원에 나와 있고요 어, 대지가 108평입니다. 근데 네, 건축 바닥 면적이 63.27평씩 올라가 있고요 옆면적이 이제, 어, 이 바닥 면적 합계를 다 옆면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옆면적 합계가 411평, 어,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 물건의 특징은 이제 그 건폐율과 이제 용적률인데요. 좀 거꾸로 되어 있는데, 어, 건폐율이 58.59평입니다. 어, 용적률이 332평씩, 예, 332%나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음, 요거는, 어, 지금 현재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어, 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건폐율 60%에 200% 이하로 짓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공, 해당 건물 중공년도가 96년도 6월달에 중공을 한 건데 이 당시에는 용적률이 꽤 완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332%까지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나온,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주차장은 자주식으로 이제 지하 여기가 주차장인데요. 주차장이 음, 자주식으로 4대를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 1대 어, 반오편형으로 되어있고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현재 대출 금액은 한 6억 정도 설정이 되어있고요 월세압계가 어, 718만원 입니다 공실이 없는 상태고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718만원 속에는 이 위에 보면은 이 통신탑 LG SKKT 어, 통신탑이 음, 약연 어, 220에서 230만 원 정도 받는데 이걸 평균해서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평균 월세가 718만 원 나온다는 어,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월 순수익으로 따지면 이자를 제외하면은 543만 원, 예, 5.9% 약 6%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 합계가 이제 1억 2천 정도 어, 들어가 있고요. 어, 실 투자 금액은 이제 11억 정도면은 어, 매입을 하실 수 있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상권 분석인데요. 어, 이 뒤쪽에 보시는 게 이제 갈마 도서관이에요. 그리고 어, 주변에 예,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가 두세 개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학군이 괜찮고요. 음, 또 배우지가 4천 세대 예, 아파트 배우지를 예, 두고 있는 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지도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도상으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전시 모습입니다 어, 예 대전시를 보시면 이제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유성구 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이 해당 물건이 위치한 부분은 이제 이 서구 이 물길이 감싸고 있는 이 서구 지역 내에 이 갈마동이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어 주변에 이제 도솔산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월평공원의 도솔산 내 이제 월평공원이 이렇게 쭉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음, 배우지 해당 물건이 에, 에 있는 이 배우지를 보시면 갈마아파트, 미소지음, 인터빌, 노데아파트 어, 코롱아파트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어, 코롱아파트 아파트까지 다 합치면은 한 어, 4,500세대 예, 이상 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될것 같습니다 음 어, 해당 물건이 이제 아파트에다가 어, 고등학교 어, 한밭고등학교가 있고 어, 대전외국어고등학교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kt 연수원이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초등학교, 봉산초등학교부터 해서 내동, 어, 내동, 음, 어, 서부, 이제 초등학교, 어, 내동중학교는 학군이 어, 밀접되어 있는 곳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물건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어, 지금 현장 촬영했는데 촬영 사진으로서 한번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켓입니다. 어, 오늘 어,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갈마동에 나와 있습니다. 갈마동에 어, 올 상가 건물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 연식은 비교적 조금 됐는데요. 아, 아주 내용이 알찹니다 예, 수익률도 괜찮고, 어, 매매가 18억 3천짜리 올 상가 건물을 하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갈마동 하면은 어, 도시가 비교적 안정화되어 있고 상권도 비교적 어, 잘 어, 안정되고 발달된 곳이라고, 예,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예, 갈마아파트 주변인데요. 예, 갈마아파트만 해도 약한 1980세대 정도 어, 어, 세대가 아, 예, 위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지금 어, 가고 있는 음... 쪽으로는 예, 예, 또 이제 예, 인터빌아파트 롯데 아파트 합쳐가지고 약 3,800, 어, 4,000세대 가까이 예, 주변 배우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대쪽에 보시는 곳이 갈마 도서관입니다. 대전시 갈마 도서관이 존재하고 있고요. 어, 위에 뒷산에 보이는 곳이 어, 어, 월평공원입니다. 어, 지금 뭐 이제 어, 이쪽에 이제 아파트 어, 뒤에 아파트가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지금 약간 딜레이 답부 상태로 어, 어,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인데요 바로 갈마 도서관 앞에 어, 위치한 어, 앞에 보이는 이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하 1층, 지상 6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 지하 1층부터 어, 어, 지상 5층까지는 어, 올상가 만실인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입점이 되어 있고요 어, 내용도 비교적 알차고 어, 사업에는 이제 증축해서 주택이 하나 올라가 있는 어 상가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건물도 비교적 깔끔하고 아주 주변에 주차하기도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어 중국 연도는 어 1990년 96년 6월 어 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지 어 108평 정도 어 됩니다. 그 이제 바닥 면적은 약한7 0평 가까이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축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은 412평이 조금 넘습니다. 용도지역은 이종일반 주거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배우지도 좋고 어, 내용도 아주 알찬 매물에로서 어, 보증금은 한 1억 2천정도 들어가 있는 매물이고요 어, 건물 외관도 아주 어, 네모 어, 반듯하니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대전시에서 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또 어, 대전 상수, 음, 상수도 사업본부가 어, 이게 나와 어, 있는 곳이고요. 어, 그 월세 합계는 어, 총 평균 어, 718만 원 정도 월세가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 에, 채권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어, 일부면권에한 6억 정도 어, 어, 설정이 돼 있는 어, 돼 있고 음, 실 채권에 한 6억 정도 좀못 미치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 지출이 자는약한 175만 원 정도 지출이 된다고 보시면 어, 실투자금액한 11억 정도 소요되고요. 월 순수익은 543만원 정도 됩니다. 연수익으로 따지면 6500만원이 약간 넘는 상태고 5.92% 6% 가까이 나오는 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인세대 실제 거주하면 한 11억 1000만원 정도 수익수작용이 필요하고요. 월 순수익은 488만원 정도 5.22%의 수익률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 해당 건물로 진입해서 내부 모습을 간단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반대편으로 건너와 있고요. 해당 건물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상 5층부터 한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보실까요? 네, 1층은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1층 식당, 2층 금융결통 사무실이고, 3층 노래방, 4, 5층은 지금 피트니스 헬스클럽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엘리베이터 입구 모습입니다 주면은 5층부터 올라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 분들이 좀 아시면 그런 관계로 간단하게 내부 계단하고 내부 모습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에서 볼게 바람 모습인데, 흔히 트여 있고 좋습니다. 음. 6층입니다. 6층은 지금 새로 나가 있고, 어, 6층 주택으로 증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 세입자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네, 드린 것 같고 주택 개인주택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단실로 해서 어, 한번 내려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이 어, 좀 센서가 좀 나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손을 보셔야 될것 같고 로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좀 조금 어둡습니다 센서가 어, 나가 나가 있어서 그렇고요. 네 지금 현재 3층으로 내려왔습니다. 3층은 어, 노래방 영업 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한60 네, 3 4평 정도 어, 면적 실면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하... 2층입니다. 2층은 현재 금융교통 어, 사무실로 어, 나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다시 1층으로 내려가 보실까요? 1층은 현재 식당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부 모습, 지금한 한 3, 4시가 아, 넘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 식당 모습이고요. 그냥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어, 지하는 예, 파충류 관련 동물 햇 어, 가게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음, 지하 어, 영업장 새로 나가 있는 모습이고 어, 옆에 바로 이렇게 주차 공간이 예, 되어 있습니다. 그 천정이 예, 아크릴 마감으로써 허난이 조명이 안 들어와도 어, 아주 환한 이 좋습니다. 주차, 어, 주차 공간은 네, 자주식으로 이제 옥내 4대 정도 될수 있고요.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고 엘리베이터는 이제 한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나가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어, 바로 옆에, 건물 옆 부분이 이제 여기가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이고, 앞쪽이 어, 갈마 어, 도서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해당 건물 모습이고 매매가 어, 18억 3천, 어, 다른 곳에는 한 18억 5천 정도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네, 조금 어, 가격이 조금 상향 조절이 됐어요. 그래서 어, 지금 어, 안에 건물 내역을 어, 임차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짚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하 지하 1층은 주차장 겸 음, 동물 펫 어, 어, 네, 이런 네, 업종으로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1층은 네, 식당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층 네, 2층은 사무실로 나가 있고요 어, 3층은 노래방 네, 4,5층은 히트니스 헬스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6층은 이제 주택으로 되어있는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증금 네. 어, 1억 2천만 원 정도 어, 나오고요. 어, 월세 학계는 718만 원인데, 음, 참고로 여기는 이제 옥상에 어, SK, SK 네, KT, LG, 이런 텔레콤 어, 회사에서 임차해가지고 어, 안테나 등을 설치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비용 다 포함해서 어, 718만 원의 월세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이자를 제외한 어, 순수익, 순수익은 약, 순수익이 543만원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건물 아주 괜찮고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아주 20억대 이하로서 접근하기 아주 용이하고 해당 건물 눈여겨보시고, 어 유튜브에다가 검색하실 때좀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부동산 마켓 유튜브 검색창에 부동산 마켓 치시면 해당 건물 외에 어, 다른 건물 또 토지 정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촬영은 이곳으로 마,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